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메뉴는요 우리 저녁 메뉴는 무, 무국이에요 맑은 무국 가을에 요새 이 무로 국을 끓이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넣고 무국을 끓일 거요 이게 200g이에요 양지 머리 양지 머리 200g 이게 1인분, 2인분, 3인분 <웃음> 한 덩어리가 1인분 이게 국산이에요 고기가 연하네요 넣고 국간장 넣고 마늘 좀 넣고 이게 그냥 넣은 것보다 막 양념을 먼저 해가지고 넣으면은 어, 고기가 싱겁지 않고 더 맛있거든요 음,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놓고 이거는 무도 썰어야지 한 덩어리가 1인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나박 썰기해서 한이 정도만 썰면 돼. 물, 보통 소고기하고 묵고 끓이려면 어, 고기를 먼저 볶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 끓인 다음에 할 거예요. 물 이렇게 팍팍 끓일 때 고기를 넣어야지 국물이 맑게요 팍팍 끓으면 버큼을 좀 걷어내야 돼. 고기에서 이제 예, 국물이 좀 우러나면은 이럴 때 물을 이제 넣어야지. 국물이 깨끗하게 끓이는 목국이에요 싱거운가? 간을 좀 보고 싱겁다 이럴때는 간장으로 하면 국물이 너무 껌하니까 이제 소금으로 좀 간을 맞춰줘요 딱 됐어요 아주 고소해요 이게 깨끗하면서 이게 한우라서 되게 국물이 고소하네 무가 이제 어느정도 익으면 파를 넣고 이렇게 안색이 됐어요 어, 무, 맑은탕 음, 국물이에요 이게 소고기, 맑은탕, 묵국이에요 아, 이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 맛있다 어, 맛있다고 가만히 있어 어? 맛있다는데 맛있다며. <웃음> 맛있어 밥만을 먹으면 끝내죽었다